여정을 떠난 여정. 오 마이 갓. 에블바리. 여정입니까? 안녕하십니까? 여정입니다. 오늘은 은우 집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은우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. 같이 한번 촬영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죠. 레츠 고! 아까부터 립을 안 발라 가지고 발라 줘야겠어. 얘는 리센트, 릴, 리센트 릴리 릴렌트 릴리 리 나연이랑 트와이스 나연이랑 아이유가 자주 바른다는 그. 나도 나연이랑 아이유가 될수 있겠지 아니 항상 복불복이에요 수면제 먹고 잘 일어날 때도 있고 수면제 먹고 잘못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? 근데 오늘은 수면제 취해서 잘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어일어나는데 하... 오늘은 머리를 안 빨았습니다 은우아의 컨텐츠를 위해서 안 빨았어요 너왜 그러니? 오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!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, 척추가. 한 시간 반에 오신다면서요? 그니까요. 점점 늦었어요. 차가 막혀가지고. 제가 머리를 안 빨고 온 이유는 곧 밝혀질 거예요. 힌트. 힌트. 오늘은 캔들 만들기 공방 안 열어요? 하시게요 하면 좋죠 아 너무 이쁘다 솔직히 잘 만들었어 잘 오세요 아 네네네 사업자 등록했답니다 불법 아닙니다 여러분 고정, 고정이 고정안돼 이거 불쌍한 동생을 위해서 삼각대 하나 못 사줘? 나도 사버렸는데 널왜 사주니? 조용히 좀해 어른이 되려면 멀었어 아직 아메리카노가 쓰거든 이 나이가 몇 갠데 지금 연대가 어떻게 되시더라? 저스 21살이야 또이 지랄 야너 뭐하냐? 야! 아 인서트 타요 인서트! 아유뭐 훔쳐가는 줄 알고 그냥 아주 이걸 휴지를 닦고 가래, 가래기고 이거 이거? 일단 지금 제가 요양하고 있는 집에 어머님이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베이비 파우더 향 캔들을 만들어서 갈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캔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 엄마야 세상에 공짜는 많아! 공기! 음. 캔들은 공짜가 아니지 나는 당신이 당신을 믿어 <웃음>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? 이거는 왁스예요 네 왁스 왁스가 이제 캔들의 주재료죠 아 약간 왁싱할 때그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네요 네뭐 그렇다 칠수 있죠 어우 많이 주시네 사장님 여기 후화지 후화지 개업하면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중간 중간 어떻게 맞춰 못 맞추면 어떡해 어, 했어, 했어 됐어, 심지를 넣었습니다 뭐, 향은 미비 파우더라고 하셨나요? 네네네 그러면은 온도 이렇게 보이거든? 응 음, 음. 이렇게 보이지? 응 음. 이게 65도 될 때까지 저 식히 식혀야 돼 65도 82도야, 언제 떨어져?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지 나 인내가 없어 일 오늘 약간 길러? 어, 정신 수양을 좀 하란 말이야 세 방글만 넣죠몇 그램 넣어요? 14 그램 넣으세요 어 무서워 어어맞았어쭉다 부어 용량 넘치는 거 아니야? 어, 넘칠 것 같아 아니 더 부어 더 부어 꽉 채워 야 돼. 자한두이야들어옵니다 어우 향 너무 독해 잠시만 너 은우 응 음. 안경 보호됐어 뭐 이게 뭐야 <웃음> 보 오, 됐어 눈에 들어면 큰일 나. 야 이거 안 보이는데? 오! <웃음> 어? <겁을> <웃음> 아, 이거 세요무서워요 이거 안되겠요 이거 꺼버리세요! 이거 꺼 이거 를스프레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막아요게요 <웃음> 이게 원래 귀에다 넣는 거거든요? <웃음> 아니.. 이거.. <진짜. 웃음> 어? 까지로 계속 있어야 됐나요? 네.. 네. <웃음> 저도.. 제이 사실 이거 제가 쓰려고 바꾼 건데 은우씨가 한번 썼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갈게요 아이 씻어서 당신 쓰게 해줄게 <웃음> 이제 굳었으니까 밀어넣어 볼게요 어이아야 아휴.. 야 이거 봐 예쁘게 입주지 예쁘네 이 아.. 디자이너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야, 너무 진짜 머리가 길어서 이게 잘 되면 대박이겠다 이거. 얘를 너도 펼치지 할래. 말고 모아. 모으면 더 강해질 것 같은데가 보니 얘는. 음, 약간 모아줄게 지금. 모아 모아. 손님 더 불편하신데 없으세요? 귀좀 닦아주세요. 귀야? 만지니까 매끈하죠. 죽고 싶어? 물기시료좀 닦아주세요 아이. <웃음> 완성 야너 대단하다 지금 당신 딴짓하면서 머리 어때요? 야 최고예요 너 이러고 그냥 나가면 안 될까? <웃음> 이러고 나가서 샴푸질 해야죠 아니 아니 맨날 이러고 다니라고 스프레이잘 먹었네 자다가 누워버린 머리 완성 귀엽지 사랑스럽지 꼬아주고 싶지 꼬꼬할래 꺼지세요 선체준 어. <웃음> <손재중. 웃음> 피자 와서 받는 선여정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야 살겠어 <웃음> 미리 결제했지 어네 감사합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오늘 한강도 <웃음> 한강으로 도가 <웃음> 몇 도더라? 저희 번개 걸돌이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넷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<웃음> <웃음> 우와 <웃음> 음음 이거지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이게 피디하지 내가 <웃음> 머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요 미용실에 가서 샴푸를 하려고요 난장판이 나무린 이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가만히 나 스스로 못매 아니 마지심슨 아니냐고 이 정도면 머리가 마지심슨이라고 약간 트렌디하지않아 근데 왜둘중한 명만 된대? 그게 무섭잖아, 시간이. 아시간이 늦어서. 어. 가는데. 근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? 어쩌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해야 되지? 제, 제가 관종이어서. 네, 제가 관종이라서 <웃음> 머리를 시비를 안 감아 가지고 그 미용사 되셨어요. 미용사분한테 관심 받고 어, 사람들이랑 한다. 됐다, 됐다, 진짜 나 진짜 어떡하냐? 고, 고개를, 고개를 돌려가면서까지 보시네? 어, <웃음> 아, 진짜. 야, 미용실 왔다. 큰일 났다. 야, 미용실 여기서부터 까지야 야, 미용실 너무 큰데? 아니, 미용실이. 나, 내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? 야, 직원이 앞에서 보고 있다. 야, 어떡하냐? <웃음> <웃음> 해주신다고요아지금요아저 네, 저는요? 고객님도 이제 금방 해드릴 거라고 제가 아, 더 급한데 <웃음> 이거 <이건>. 제가 <웃음> 더 급하거든요. 이거보다 이게 금방 해주실 거예요. 아 네. 아, 어머 어머 어제부터? 스프레이 <웃음> 스프레이 뿌린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머리 엄마가 페이스 마스카라는 찍겨요? 안찍기는거 아니에요? 안찍기는 아, 아, 해요. 아 그래 그래. 아 다행이다. <웃음> 아, 근데, 어, 위에서부터 아,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가 문제인 것 같아. <웃음> 네, 제가 문제죠. 이거, <웃음> 이거 가능하실 거예요. 근데 머리 상태는 좀 나빠지실 수 있어요. 인기 스타일, 스타일, 스타일, 스타일. 스타. 너랑 찍는 거아 아, 아, 아, 같이 찍어요? 찍는 장면 찍어도 되나요? <웃음> 그럼 머리 좀 할까요? 더블까해드릴걸 한쪽에 이 나오게 째즈 신기해요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계세요 스타워, 스타워, 스타만들기 완성 오늘의 캔들 클래스 아누누님이다 해주셨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95% 제가 한것 같은데요? 네 5%는 제가 잘랐고요 네. 나머지 95%는 네. 네.